아, 지금은 국제 문화 미식 거리 푸드 페스티벌 을 하고 있습니다. 오, Hello, h e l l 기린, I'm Korean. Korean.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스시. 아, 아? 등이. <놀이의> d 이 n t 이 o u h o h 잘 가. 잘 가. k a y Okay. Okay. Thank you. Thank you. 海鮮炒 <teaspooniah> oh, oh. oh, 가격도 되게 싸네. 이렇게 나오면. 啊这是什么这个哈魯猪哈魯猪嗯是啊这牌的哈魯這蝦這個王帝蝦王帝蝦 OK Thank you 有一个馬卡歐运部队 馬卡歐fisherman 這 이게 뭐야? 저上面的 어? 짤子面. 짤子面. 완전 축제 분위기네. 분위기 진짜 좋네. 좀 이따 여기서 또뭐 하려나 보는데? 아, 저기 있네. 요 분들이 뭐 하려나 보네. 아, 여기, 빠오유, 전복. 맛있어 보는 게 진짜 많다. 왜 이렇게 인기가 많지? 우 위엔 아니네. 베트남 소고기 면. 안녕하세요. 응? 왜, 왜 갑자기 베트남 사람이 태국말을 하지? 이 과자들도 팔고 어, 인도 음식도 파네. 어 가격이 진짜 싼데요. 10원이면 1,500원. 야, 인도 사람이 Hello. Hello. 음. These are all from i n d i India, y e 야 그지 인도가 아니라 인디아지 완전 콩글리시를 해버렸네. 어, 이 내가 좋아하는 건데. 이거 좋아하는 건데. h 이거 l o 이거 좋아하 이거 좋아하는 건데. 어, 이거 좋아하이 어우 귀엽다 이거 돼지 응? 응? 특이하네 왜 이렇게 해놨지? 바베큐? 오케이, 바베큐. Hi g 하이 s Hi. You buy no soda. You buy it? delicious. <목소리가> <목소리가> 저 지금 동영상 찍고 있어요. <목소리가> 치즈, 치즈. 제가 사실 유튜브도 하거든요. 네. <목소리가> <웃음> 감사합니다. 아, 이런 것도 팔고 뭐야 이거 우리나라 거 같은데? 저시한국어마 아, 네. 아, 저, 我是的不是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국말 하는 사람 정말 많고 한국 좋아하는 사람들 진짜 많아요. 이전 번화합니다 지금 사람들도 완전 다 신나고 내가 제일 신났나? 저기막 이제 와인도 팝니다就是葡萄酒吗就是铺过来的就是澳洲的澳洲澳洲的就是아好谢谢你你네네 <놀라> 제가 사실 유튜브도 하거든요. 여기가 이제 8일 동안만 해요 그래서 이걸 찍어 놔서 다음에 할때 이제 후배들도 보여주고 아 여기가 제일 나은 것 같아요 괜찮죠? 네. 마카오 최고죠? 네. 한번 말씀해 주세요 마카오 최고라고 마카오 최고예요 <웃음> 감사합니다 왜냐면 이게 이번 주 일요일까지 밖에 안 해요 이런 명절때 같을 때 이런 축제 같은 게 하거든요 미리 찍어놓는 거예요 딴 사람들 보라고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유튜브 올리는 것도 있고 명절때 네. 이거, 이거, 산품으로 들어와도 될것 같은데, 이는 그죠? 네. 웬만한 야시장보다 괜찮죠, 여기가. Hello.